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카드는요 바로 a s i 100입니다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,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에는 a s 님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도 시그니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C랩의 약자인 크리에이터스 뭐 써져 있고요 여기는 a s i 플레인 카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윗면에는 한정판이라고 써져 있고요 어, 밑면을 보시면은 요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백 디자인 동의하죠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뾰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클래식 프로모션이나 클래식 덱에서도 요 가운데 요런 식으로 좀 뭔가 문이 넣는 것을 어,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봐도 조금 이쁜 것 같습니다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카드의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스페이드 요렇게 생겼고요 그 외에는 발시클과 동의 합니다 카드를 사면 카드 안에 특전으로 카드 두장을 줍니다 이렇게 생긴 카드 말이죠. 자 그럼 이제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재질은 어떠한가 제가 이 카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요 풀어주고 뭐 이래저래 많이 만져 봤는데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엠파이어 키퍼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카드가 두꺼운거 빼면은 코팅까지도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, 현재는 품절돼서현 시세를 알 수는 없지만 품절되기 전에는 렉처노트에서 18,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뭐,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, 마지막으로 사실 리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이 애셔덱을 먼저 하고 클래식 오리진을 입을 했어야 되는데 비교를 너무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애쉬드 대우 조금 늦게 소개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이 카드의 특징은 클래식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운데 요 포인트를 줬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이 카드를 제공해 주신 애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